오늘은 에니어그램과 시간, 마지막 편이죠. 4번과 5번 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4번부터 설명합니다. 4번의 세 가지 자아의 중요도는 감정, 사고, 본능의 순서이고요. 이를 시간으로 바꾸면 과거 미래 현재가 됩니다. 4번은 9번 5번처럼 감정 사고가 혼합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위론 이들은 죠 과거와 미래라는 비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9번은 백일몽 모드일 때 추억이나 공상 속에 잠기곤 하는데 4번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할 수 있어요. 9번은 그나마 무의식적으로라도 현재와 밀착되어 있는데 반해 9번은 본능 유형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배고프면 일단 밥 앞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부는 그런 것조차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에니어그램 전체 유형 중에서 현실과 유리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 바로 4번입니다. 그리고 5번도 비슷한 경향이 있고요 4번의 시간 감각은 매우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거예요 이전에 제가 전형적인 4번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시간의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4번은 자신이 뭐 뭔가에 몰두했을 때 지금이 몇시인지 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혹은 별 관심이 없죠. 이들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그 중심은 과거인데 이것은 이들의 정신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감정적인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과거와 연결되는 건 기억이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이미지도 기억으로 형성되는 거라고 있고요 여기서 감정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더 알려 드릴게요. 바로 가치입니다. 왜 감정이 가치와 연결되냐면요. 감정에는 판단 기능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감정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의 판단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분은 언제나 자신이 보고 경험한 모든 기억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멋진데? 이게 더 죽이는데? 항상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고는 일찍이 신미감이 발달하게 되어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멋진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찾고 참... 경험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들은 예술 분야에 끌리게 되고요. 어떤 사부는 세속적인 욕망을 하찮게 여기며 속물근성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어떤 사부는 명품 따위에 집착하기도 하며 사치스러운 패션피플이 되기도 합니다. 극과 극이죠. 양쪽 다사본일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5번의 세 가지 자아는 사고, 감정, 본능의 순서이고요. 이를 시간으로 바꾸면 미래, 과거, 현재가 되죠. 5번은 4번, 9번과 함께 과거, 미래가 섞여 있고 현재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특히 4번과는 매우 대조적이면서도 유사한 면이 많아요. 대칭을 이루는 유형 쌍들이 다 그렇지만 1번, 8번, 2번, 7번, 3번, 6번 이런 쌍들이 다 대칭을 이루죠. 그런데 4번과 5번은 특히 바로 옆에 있잖아요. 날개로 인접해 있어서 그런 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4번이 기억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5번은 추론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4번과 5번은 둘다 상상이나 생각 속에 빠져있지만 4번은 기억이 중심이 되고 5번은 추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즉 4번은 과거, 5번은 미래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은 얼핏 같은 위드론인 4번이나 9번처럼 현실 관광이 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건 이들의 치밀한 계획성, 미래와 관련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제한다는 건 최적화를 말하는 건데요. 최적화는 지적기능이에요. 이들은 물질이든 에너지든 낭비되는 걸 아주 불편해하죠. 항상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5번 역시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할 때면 시간의 흐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서 형성되는 추상적인 사고체계가 실제 현실을 대체하거나 왜곡한다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현실과 유리된 또 하나의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내비게이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4번과 5번은 애니어그램 전체로 볼때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애니어그램 도형의 최하단의 위치 있다는 겁니다. 현실과 유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네니어그램 전체 구조상 본능 유형이 가운데 상단에 있고요. 8번, 9번, 1번이죠. 사고 유형이 좌측 하단에, 5번, 6번, 7번이죠. 감정 유형이 우측 하단에 위치합니다. 2번, 3번, 4번입니다. 이리하여 사고 미래죠. 사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형이 1번, 2번.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막연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감정 과거죠.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형이 7번, 8번 이 사람들은 과거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능에서 현재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유형이 4번 5번이 되는거죠. 이 사람들은 현재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유형인 3번, 6번, 9번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이들은 적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각각 과거, 미래, 현재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차 유형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부류가 4번, 5번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요. 1번, 2번, 7번, 8번은 애니어그램 도형의 상단쪽에 가까이 있죠. 본능 쪽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1번, 8번은 가장 표면에 있는 유형들이고요. 2번, 7번, 바로 그 다음 층에 있는 유형인 거죠. 이 사람들은 충분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이거나 평범하거나 그런 편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유형들도 문제는 있어요. 7번, 8번은 감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1번, 2번은 사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공감능력이 약하거나 집단의식에 매몰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무시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해 하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도 그냥 저냥 현실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 5번은 본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현실, 현재와 유리될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은 비정상 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인 거예요. 정상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현실이거든요. 4번의 예술과 아쉽다 원래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특이한 사람들이고요 5번은 과학자도 많지만 기인도 많습니다. 천재와 광인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말도 있죠. 다시 말해서 4번과 5번은 비현실적이 되거나 혹은 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지만 반대로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될 가능성 또한 가장 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얘기한 거죠. 4번과 5번은 인간 정신의 경계선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4번과 5번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능이나 실력이 있으면서도 자기 시대에서는 그걸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천재와 광인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요. 그 종이 한 장이 뭘까요? 아마도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천재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그게 끊어지면, 그 종이가 찢어지면 광인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갈 수 있는 달이에요. 4번과 5번이 적어도 후천적으로라도 현실 감각을 반드시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조차 정신없이 걷기만 한다면 어느새 길 잃은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로 무언가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자신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 지만 고흐 그리고 니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깊은 아름다움 또는 진실을 보았고 그래서 불멸의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화가, 그리고 천재 철학자는 그 자신의 삶에서는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시간과 연결해서 설명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경계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꽤 유명한 책이어서 혹시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자인 켄 윌버는 의식연구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천재 사상가입니다. 미국인이죠. 이 책은 이 사람이 약관의 나이에 20대 중반에 쓴 거예요. 진짜 천재입니다. 원래는 의대생이었죠. 근데 동서양 심리학에 빠져서 생화학 박사 과정도 때려치우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초개인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낸 걸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요약본이 바로 이 무경계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나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현재 말고는 없다고 하죠. 저는 이 책을 읽고 확실히 그걸 알게 됐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생각이나 상상일 뿐이라는 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감각 역시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본능, 감정, 사고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죠. 저는 이게 서로 대응이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원리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고요. 여기서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